서권 등 중부 내륙과 강원 영서 그리고 서해안에 오늘 오후까지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오늘부터 카페와 헬스장 등의 영업 제한이 완화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과 부동산 정책, 남북관계 해법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한 입장 표명이 주목됩니다. 네, 미국 차기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수도 워싱턴 DC에는 경계가 한층 삼엄해졌습니다. 트럼프 금요일 지지자들의 추가 폭동 우려로 주요 길목마다 무장 군인들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우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주말과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출근길 눈이 또 걱정되는 날입니다. 오전에 수도권 대부분 지역 눈이 온다고 예보됐는데요. 거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범주 기자, 아직은 눈이 내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나가 있는 이곳 여의도역에는 아직 눈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곧이어 인간극장이 방송됩니다.